퍼스 동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조금 잡아주고 셋 말해요. 넷 윗가슴 바로 위에서 이 상황과 전환이 일자로 울리는 점버근꼭 긴장을 해놓고 운동을 해주시면 안정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몸 푸는 거나좀 알려주라 이거 가운데 쪽으로 일단 풀어줍니다 팔 모으는 거는 날개뼈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려고 그렇죠. 약간 앞으로 밀어서 가운데 쪽도 풀어주시고 가슴 풀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오. 한 것처럼 견갑대를 다 풀어줍니다. 앞쪽보다는 뒤쪽을. 네. 프레스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 견관절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어깨 복합체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줘요. 가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등을 풀어줍니다. 경추, 흉추, 광배근, 뭐 승모근, 중부, 하부 다. 앞쪽도 물론 풀어줘야 되는데 등 쪽을 풀어주게 되면 훨씬 더 움직임이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깨 안정화 동작들, 뭐 Y 레이즈나 그런 것도 네 공부하는 거 아니야 Y 이즈 <웃음> 그렇게 해도 돼요? 어. 아, 저 지금 <웃음> 기, 그 길을 못 잡겠어요. <웃음> 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노년동에 위치한 Y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예전에 몬스터즈리전널에서 1등을 했었죠 오바롤을 했죠 형님 아 그치. 1등으로, 아, 1등으로, 1등으로 또... 하면 안 돼? 오바롤과 1등은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오부심 진짜 미쳤네 <웃음> <웃음> 텍사스 프로 3개월 남았고 첫 번째 프로쇼 준비하는 자세 IFBB 올림피아 퀄리파이어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승자들만 올림피아 출전권을 딸수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없어졌어 이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올림피아 가는 쪽으로 저는 항상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 텍사스 프로는 좀 강한 프로쇼잖아 근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강한 데서 이제 제 기량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언제 그런 선수들이랑 또 서보겠어요. 미국 무대를 밟아보는 게또제 보디빌딩 하면서 꿈이었거든요. 최재상의 네. 보디빌딩을 제가 되게 예전부터 봤어요. 사실 근데 뭐 팔로우는 안 했었습니다. 사실 <웃음> <웃음> 팔로우 팔로는 얼마 전에 했었고 아니 꽤꽤 꽤 됐어요 형님. 아꽤 됐나? 몬스터짐 리전을 뛰기 전부터 아 했는데요. 아 그러면 거의 1년 넘었구나 뭐 여튼간에 오늘 우리 가슴 운동할 건데 첫 번째 종목 어떤 걸로 갈까요? 팩트플라이 먼저 보통 선행 운동을 팩트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은 웜업을 해주는 거죠 웜업을 하긴 하지만 단관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내면서 끝까지 이거 세팅하는 팁 사람들이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면 좋다고 라 생각을 해요 물론 좋죠 근데 부상의 위험이 없는 한에서 너무 많이 제끼게 되면 어깨 앞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텐션이 응. 빠지지 않는 선 안에서만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요 내 유연성이 되는 거에서 조금만 더갈수 있는 정도로 가끔가다 이제 묘기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예 너무 아, 제끼면 은 위험하니까 손 잡는 위치는 어깨 높이보다 살짝 낮게 손가락에서는 1, 2, 3번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팔꿈치 각도는 살짝 올려서 뭐야. 일단은 저는 요즘 퍼스 동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음. 앞쪽에서 조금 잡아주고 허리 제가 봤을 때 네. 너무 신전시키지 않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놓고 요추는 흉곽을 살짝 신전을 하게 되면 조금 뜨긴 해요 근데 앞쪽에서 그냥 모아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서로 더 세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셋넷 넷? 죄송합니다 여덟 아홉. 아홉? 아 진짜 <웃음> 하나 하나 더 앞에서 모으고 더 세게 계속 모아주세요 예. 셋둘 <웃음> 원래 이렇게 정적인 스타일이예요 었 운동할 때 팡팡 이렇게 친 스타일 아니고 프레스 할 때는 약간 리듬이 다를 수 있긴 한데 다섯 여섯 이제 우리가 팩트플라이 에서 조금 넘어갈 때 손목을 같이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현도 형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응.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팩에 조금 더 전달이 안될수 있어요 아 그립을 내려갈 때 살짝 오히려 먹어주세요 여기서 꽉 조여 놓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 전달이 더 많이 되거든요 아... 열게 되면 보통은 이 안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여기 이렇게 걸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죠 팔이 뒤쪽으로 넘어가 주는 동작에서 어깨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은 흉곽을 같이 살짝 더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은 뒤쪽에서 어깨 글라이딩이 조금 더 편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가슴 흉곽을 같이 확장시킨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같이 늘려보세요 하나. 어, 또 어떻게 저랑 마음이 맞았는지 몬스터 짐 측에서도 또프로틴과 이런 좋은 선물을 우리 게좀더 비싼 거 같아 근데 <웃음> 이거 다 나가요 형님? 어? 몰라 아니 이렇게 촬영 안 하셨던데 왜 저랑 할 때는 <웃음> 하나 둘 아홉 열 근데 저, 저분들은 찍으러 오신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일을 안 하고 포징을 하고 있네 <웃음> 하나 둘 하나 더. 나이스. 지금 몇 킬로 나가는지 몸무게. 하체를 4주 정도 못 해가지고 체중 감량 폭은 크진 않아요. 부상 때문에. 네 지금 뭐한 101킬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냥 좀 휴식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 둘셋넷또 엄청 무겁게는 안 해요. 요즘 팔꿈치나 그런 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할수 있는 정도 안에서 볼륨을 채우는 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태 괜찮으면 한 번씩 쳐주고 예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량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나요? 사실 그거 되게 유동적이잖아 애매... 애매하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실패 지점까지 역지점을 넘기는 트레이닝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은 모든 근육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넷 역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운동의 총 양을 늘리는 방법이요 강도를 늘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뭐 중량이 될 수가 있고요 반복 횟수가 될수 있고요 운동을 진행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휴식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인이 있죠 이런 스미스 머신이나 이런 데는 스탑 포인트라고 하죠 내가 밀어줄 수 없는 구간이 또 있어요 힘이 약한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구간이든 중간이든 끝이점이든내 약한 구간만 또 이제 타겟팅을 해서 짧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만 반복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가동 범위를 스스로 제한을 해줌으로써 운동 강도를 올린 방법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네. 자기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복구 복구 아 복구입니다 복구 복구 한번 가자 우리 근데 이거 아까 옷이 좀 보기 싫다고 그 지역 비하 아닙니다 지역 가면 양아치들 많거든요 <웃음> 거기서 많이 보던 비주얼이어가지고 <웃음> 셋 말해요 넷, 다섯, 굿, 여섯. 각도 같은 경우에는 45도 안 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일단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이 윗가슴 바로 위에서 이 상황과 전환이 일자로 움직이는. 이야, 여 덤벨을 좀 가까이 내렸죠? 예.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부터 소리 다 잘라요. 배경음악 깔고. <웃음> 아직 벌 됐다. 끝나고 포징을 빡잡았 <웃음> 덤벨이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요. 아이언 그립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을 잡아도 약간은 그립이 또 두껍기도 해서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잘내 가슴에 주동근에 실어 주려고 하게 되면 조금은 내몸 쪽에 가깝게 이렇게 중간을 잡는 게 보통 정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만 안쪽을 내몸 쪽으로 가깝게 잡아서 프레스를 해주게 되면 좀더 안정적으로 프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프레스 동작을 해줄 때 중량을 수직으로 받아주는 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량을 팔꿈치랑 내 힘이랑 똑같이 일자로 받아주게 되면 약간은 어깨에 회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덤벨을 그대로 내 팔꿈치 선보다는 조금 좁게 받아주는 거 그리고 중량을 조금 안쪽으로 잡아주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주동근에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됩니다. 3, 4, 5, 6, 섯열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팁 없나?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다른 채널 나가서 보통 드리는 말씀이 흉통의 안정화 네 그걸 항상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팩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은 늘리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고 어깨가 또 불편하게 될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전거근을 꾹 눌러 놓고 그러니까 여기를 긴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긴장을 해 놓고 가슴 신전을 살짝 들어 놓고 그대로 들어주면 플레이스를 하건 디클라인을 하건 인클라인을 하건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거근을 꼭 긴장을 해놓고 운동을 해주시면 안정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줄 수 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고 제 스폰서 브랜드인데 이거 제가 선물로 좀 가져왔습니다. 아, 저희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 아닙니다. 아홉, 열, 하나, 둘. 둘, 셋 아, 아까 재영씨가 말한 맥락이 이건데 윗가슴도 지금 운동이 되어 보면 은 여기도 맨 위에 있는 쇄골지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다 힘이 들어가고 있는 <웃음> 와 이거구나 와 여기 손가락이 <웃음> 이 손가락이 <웃음> 이렇게 들어간다고? 땀이 거기 나긴 합니다 어. 저 피디님 죄송한데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궁궐이 있다니까 가슴 아래에 딥스 설명 가슴 운동할 때는 항상 전제로 깔려있다라고 하는 흉통의 안정화 있잖아요 음. 어깨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는 하강 동작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전거근의 긴장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 가슴 근육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여기가 전거근이에요 요만큼의 긴장을 해두시고 딥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으십니다 여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기 흉통의 전체적인 안정화 딥을 할때 상체를 조금 앞쪽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깨 앞쪽에서의 회전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응. 적당히 숙여주시면 돼요 응. 앞으로 숙여주는 이유는 가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지 상체가 너무 서있게 되면은 전면 어깨랑 삼두가 쓰인단 말이에요 살짝 숙여서 흉근이 늘어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되 어깨 앞쪽이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상체 각도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래로 누르는 느낌으로 네. 네. 하나 둘 셋넷열 나이스 자, 텍사스 프로 이제 3개월 앞둔 시합 준비하는 기분 제가 미국에서 시합을 껴보고 싶은 게 꿈이었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런 해외 유명 선수들하고 했을 때 얼마나 보일까? 내 근육이 음... 어떻게 보일까? 궁금함? 궁금합니다. 기대감? 시청자에게 아... 인사 한번 8월 텍사스 시합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프로 최재상으로서의 이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다음에 또 보자고 네 약속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